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우리 손가락, 이게 손, 손가락 끝에 손톱 윗부분 있죠 윗부분이 게 피부가 이렇게 뜯겨져 나가는 뭐 환절기 때나 겨울에나 이렇게 아, 바깥활동이 많으신 분들이나 혹은 뭐 바깥활동이 없어도 이렇게 피부가 뜯겨져 나가고 따갑잖아요 그죠 아. 뭐요거는 어떤 뭐 일종의 병이라기보다는 머리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건 뭐 뭐 비타민 부족이다, 뭐하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 전혀 아닌 것 같고, 아, 이건 약간 혈액 혈액 순환 장애, 혈액 순환 장애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있는 혈액이 손톱 위쪽으로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피부가 말라가는 겁니다. 말라가면서 떨떠깨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일종의 각질 각질 개념에 이렇게 벌어지는 피부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이제 모세혈관이 피부가 피부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결국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뜯겨져 아, 나가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조치로 여러분들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막 가을이나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자꾸 뜯겨져 나가 따갑더라고 맨날 로, 항상 막 로션 이런 거 바르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건 뭐 아. 어, 여러분 들 조금 관심을 가지면 이런 증상이 진짜 빨리 없어지기도 하고 아예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 평상시에 자바라 운동이나 어 물병들기나 이런걸 꾸준히 하시는 분들 혹은 손목에 모른 증언을 차시는 분들까지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일상생활 하실 때 조금 관심을 가지세요 손가락의 어떤 근력 어, 손가락에 오는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안 가지면 나중에 막 손끝이 갈라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악력기가 있으면 악력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주먹을 좀꾹 쥐었다가 폈다가 꾹 쥐었다가 폈다가 이렇게도 하시고.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라는 거는 일단은 팔에 있는 피를 손으로 이렇게 끌고 오라는 뜻이에요. 주먹을 폈다 폈다 하면 이게 혈관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아,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게 되어 있으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이제 치료 원리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주먹을 한두번세번 번 정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한 다음에 딱밤 넣듯이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지그시 엄지손가락과 각각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지그시 이렇게 눌러줍니다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이렇게 뭐뭐 뭐 유난히 오른손에만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왼손에만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떻게 하든 뭐 오른손에만 나타난다면 오른손만 해도 괜찮고 근데 뭐 어차피 뭐 양손을 같이 해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그시 지그시 자꾸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주먹을 한세번 정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탁 치지는 말고, 그러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 주지도 마시고, 그러면 소, 손가락이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지그시 지그시 눌러주면, 그러니까 손 이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할때 이게 피가 일로 왔던 피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지어 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은뭐 어, 뭐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거나, 어, 이렇게 하시면. 피가 올라오면서, 보통 저도 그냥 이렇게 우연,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막 그런 게 생기면 막손톱깎이로 뜯어낸다든가 아니면 그냥 피가 나더라도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안 생기고, 굳이, 그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제가 손에 로션을 잘안 바르게 됐어요. 안 발라도 터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등의 혈액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관심이 어잘 갖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손을 씻어도 이렇게 막 손바닥, 손바닥, 손바닥을 손바닥 이용해서 다른 신체 묘인은 잘 씻는데 손등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게손 건강에는 되게 좋아요 왜? 우리가 평상시에 손바닥을 이용한 어떤 일이나 운동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손등을 이용하는 건 거의 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손등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질러 주거나 이렇게 딱밤 붙듯이 이렇게 해주는 동작들. 또 응용 동작을 이렇게 이 손바닥 강수 부분을 이용해서 손끝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너무 세게 말고 그냥 어,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거 왼손은 버티고 오른손은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어, 이런 습관을 그냥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손 건강을 위해서 텀텀이 자꾸 이렇게 손등을 좀 문질러 주시고 그죠? 어, 또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면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때 이 손톱 손톱 부분을 이렇게 딱 바닥에 대고 팔, 팔꿈치를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그게 한 10번 내지 한 15번 정도 이렇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자지 않습니까 그죠 편안하게 내린 상태에서 손톱을 이용하세요 열 손톱을 이렇게 다 대고 팔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한 10번 내지 15번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것만 하셔도 사실은 그, 이, 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왠가 하면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 10번, 15번 정도 해주게 되면 밤사이에 자는 동안에도 이 팔꿈치 쪽으로 손, 손등, 팔뚝 쪽으로 이렇게 피가 계속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면서 어, 손톱도, 손등도 살아나고 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주먹을 한두세번 쥐고 난 다음에 딱방을 놓는 작업, 혹은 이렇게 눌러주는 작업, 손등 마사지 아, 이렇게 하고 그고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게 주먹을 쥐고 예, 약간 팔굽혀펴기, 그냥 무릎 꿇고 그죠? 아, 무릎 꿇고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해요. 벽이나 뭐벽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조금 눌러도 되고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눌러도 그러니까 손등 쪽으로 피가 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게 독치에 도움이 되니까 굳이 막 겨울만 되면 이거 뜯어지고 바깥에 외관 하시는 분들 보면 손톱 맨날 뜯어져서 그냥 따끔따끔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죠그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아, 이것도 그냥 뭐 뭐 혈액순환장애도 일종의 병은 병이에요. 어, 병은 병이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고 간단하게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